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소장 박인선 입니다 어, 오늘은 어, 굉장히 반가운 손님이 다녀 가셨어요 어, 제 바로 밑에 있는 남동생의 거래처에 계신 이제 사장님이신데 어, 집이 요 근처에 계시다고 하시네요 어, 동생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알고 봤더니 누나가 초롱부동산 소장이고 <웃음> 어, 또, 그 사장님이 그제 이 구역 조합원이시기도 하고, 집도 바로 요 인근에 계셔서, 오늘 비타 500을 이땀한걸 들고, 어, 차를 한잔하러 오셨더라고요. 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 사장님이 이제 그 처남 되시는 분을, 같이 이렇게 아마 살고 계신가 봐요. 집에, 동일 세대에. 근데 그천한명의로도 이렇게 다른 재개발 구역에 입주권이 하나 있는데 그 구역에 이제 사장님 명의로 하나를 더 살게 될 경우에 과연 이게 이제 동일 세대 분류돼서 하나를 더살수 없는 건지 아니면 가능한지 그거를 저한테 한번 짚어 달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얘기 끝에 아, 아예 그냥 1세대 가족 범위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오늘 이렇게 유튜브 촬영까지 하고 있네요 한번 살펴볼까요 1세대 가족 범위 어,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1세대 가족 범위인지 어, 그리고 형수 제수 동서 형부 제부 이런 분들은 가족 단위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럼 제외를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1세대란, 여기 보면, 1세대란, 어, 거주자, 어, 거주자가, 음, 거주자가, 어, 주택을 양도하는 사람을 말하겠죠. 거주자 및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그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어, 거주자 및그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 존속과 비속, 존은 부모님 항녀를 말할 거고, 죠 그죠? 비속은 자녀를 말하겠죠. 직계존비속, 갈로열고 그 배우자를 포함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같이 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1시 대관 사람은 그냥 다그 1세대원에 포함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 그런 걸 가족 단위라고 하는데요. 어한번더좀 자세히 살펴보면 어 배우자가 없어도 또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 여기에는 어 먼저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그다음 배우자가 사망이나 이혼을 한 경우. 어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만, 10,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를 포함을한다 되어 있고요. 네번째,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 그러니까 소년, 소녀가장을 말하겠죠.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그 세대를 인정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1세대의 가족 단위에는, 어, 아까 앞에서 언급했었지만, 배우자의 직계 존속. 여기에는 장인, 장모, 시부모. 서로 이제 부부간에 서로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다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 자매라 하면 어 이제 그 처남 처제 시동생 각각 배우자의 형제 피를 나눈 형제 인거죠 다 그것도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경우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오늘 오셨던 그 어, 그 사장님의 경우는 처남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고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의 배우자 그러니까 형수 제수 동서 형부 제부 그거 다 형제 자매의 배우자죠 형수는 형님의 이제 아내 되시는 분 제수는 또 동생의 아내 되는 분 어, 동서는 같은 여행제 간의 그 남편 되는 사람 맞죠 그 남자들 간을 서로 동서라 그러죠 그럼 형부는 또 언니의 이제 남편 제부는 또또 또 여동생의 남편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경우는 가족에서 제외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피를 나눈 형제들이 아니에요 그죠 나랑 피를 나눈 형제 그리고 아내나 남편과 피를 나눈 형제 한마디로 성시 다른 그 다른 다른 성씨 다른 사람들 결혼을 함으로 해서 이제 가족을 이루는 그런 경우는 제외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가족 단위에 포함이 되고 형제 자매의 배우자 이는 가족 단위에서 제외. 말이 쉽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별거 아닌 쉬운 말입니다, 그렇죠? 배우자라면 저를 기준으로 하면 어제 초롱 대장의 형제 자매. 그 형제 신랑과 딱 형제 자매 니까 저로 제 기준으로 보면 이제 아주버님들 그 다음에 신우이두 어 분이 저 같은 경우에 가족 단위의 배우자의 형제 자매로서는 포함이 되는 거고 신우이랑 아주버님 포함되는 거고 에그 다음에 제 형제 자매 제 형제 자매의 배우자 그거는 아까 남동생 뭐그 다음에 제 언니가 있겠죠 그 언니 그 배우자는 가족 단위에서 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로 보면 형제 자매 배우자니까 올케 그 다음에 형부 다 제외라 소리입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좀 쉽죠? 이거를 아주 알기 쉽게 그냥 표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세대로 보는 경우는 형 동생 누이 처남 처형 처제 남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집 파는 입장 양도자 입장에서 항상 정리를 한 겁니다. 가족 단위에서 제외되는 거는 또 같은 세대 아닌 경우는 형수제수, 매형매제, 동서처남 성씨 다른 사람들 맞죠? <웃음> 요거는 처남, 처형, 처제는 내 아내와 아니면 내 남편 내 아내와 성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나랑 성이 같은 사람이고 어, 그 다음에 시아주니님인데 어, 니엔이 빠졌군요. 시아주버님, 시동생, 신우 오빠 언니 동생 다 이거는 같은 성씨잖아요 그죠 부부 우리 두 부부와 같은 성씨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가족단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과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대분리 먼저 해놓고 동일 세대로 있을 경우에는 세대분리해서 내쫓고 네, <웃음> 실제 거주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 서류만 옮겨 나가야 될게 아니고 그래서 한마디로 내쫓아야 네, 됩니다 내쫓아 네, 놓고 어, 그래야지만 이 세금을 안모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밑에 이게 이제 성이 다른 사람들 그죠? 어, 동서 신우의 남편 형부 제부올케다 성씨가 다르죠? 우리 부부와는 어, 그럴 경우에는 어, 형제 그 가족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안 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매겨 준답니다. 동일 세대여도 남이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알기 쉽게 딱 정리해 놨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 여기 2번, 3번. 가족 단위에 해당이 돼서 이건 같은 세대라서 과세, 집이 각각 있으면 2주택으로 보니까 과세 그 다음에 본인과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과 그러니까 나, 나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건 어떤 경우냐면 5번 형제자매의 배우자니까 5번이 들어가죠 5번 그 다음에 8번 5번은 그러니까 제 남편의 배우자잖아요. 내, 네, 제 남편의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잖아요. 그쵸? 그럼 형부, 제부, 올케는 제 형제의 이제 또그 배우자들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같은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 그 다음에 본인과, 어, 배우자의 직계 존속. 요거는 장인, 장모, 시부모 다 양쪽 그 양가 부모님이잖아요. 그럴 경우. 그 다음에 비속이란 우리 이제 아들, 딸들. 그럴 경우에는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그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같은 동일 세대로 보고 세금을 왕창 매긴답니다. 집두채 가지고 있는 것하고 똑같답니다. 그 명의로 집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세대 분류해야 되겠죠. 본인과 삼촌, 나, 나와 삼촌, 삼촌이라 하면 아버지의 그학렬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죠. 직계존속의 형제에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럴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같은 세대가 아니랍니다. 비과세. 위에 위쪽 그 직계존속은 부모님만, 양가 부모님만 들어갑니다. 그죠? 삼촌은 그 옆에 항렬이니까 안 들어가네요. 어, 그 다음에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 나와 내 남편의 형제 자매 이외에 본인과 혈연관계가 아니면 가족 단위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쉽겠습니다. 아이고 쉽네요 그죠 <웃음> 어, 조합은 입주권은 왜 이런 걸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어, 조합은 입주권은 동일 세대에 하나의 입주권만 한 조합에서는 그게 보유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세대 범위에 들어오는 명의인지 아닌지를 잘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한번 짚어 봐 드리는 겁니다 알아두면 절세할 수 있고 모르면 몰라서 세금 왕창 나오는데 몰라서 세금 나오는 것은 법이 절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두는 게 돈을 버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 초롱이 찾아오신 귀한 손님 덕분에 오늘도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도 많이 많이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